그런데 그 외모에 맞게 노래 실력도 너무나 뛰어난 친구라 귀에 딱 들어오는 목소리더라고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잖아요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, 음. 작곡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연씨 같은 친구가 되게 욕심이 나요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박지연에 대해 느꼈던 소감을 밝혔습니다 외모가 너무 출중한데 그 외모에 맞게 노래실력도 뛰어난 친구라 처음엔 혼자 다른 마이크를 쓰나 할 정도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는 말을 했습니다.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시원한 목소리다. 닮은 가수가 없다.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친구라 어디서 들어볼 수 없던 목소리였던 것 같다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평을 했습니다. 또한 닮은 목소리가 없는 박지연표의 대체불가 목소리를 가진 박지연같은 가수가 작곡가의 입장에서 볼때 욕심이 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거기서 내가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잖아 아 네? 거기 폭포수 같은 목소리가 있는 친구지 마이크를 다른 마이크를 쓰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외모에 맞게 노래실력도 너무나 뛰어난 친구라 음. 귀에 딱 들어오는 목소리더라고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잖아요 가인씨 원곡의 검은고야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검은고야 자기만의 그런 색깔이 뚜렷한 친구라 작곡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연씨 같은 친구가 되게 욕심이 나요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, 음. 닮은 가수가 없어요 닮은 가수가 없어요